브랜디 페퍼 하이 제가 살을 뺄 건데 먹어가지고 더 찌진 않는데 빠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식단을 해본 지가 한 3일 정도 됐어요. 그리고 저는 현미밥 이런 거못 먹어요. 현미밥 진짜 게만 없어서 못 먹거든요. 신쌀밥은 포기 못해가지고 좀덜 먹어보자. 산책을 나갈 거예요.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나와야 돼요. 안그럼 너무 더워요 할머니들이 단디 위에서 치는 거 뭐라 그러지? 골프 같은 건데 그걸 하시거든요? 거기에서 맨날 데리고 오시는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오늘도 있네요 자전거 앞바구니에 항상 타고 있어요 난리 났거든요 여기 지금 이고인물에울챙이가 어떻게 개구리가 여기까지 와서 나왔지? 그 앞으로 해주세요. 왜 뒤로 가세요? 근데 <웃음> 앞으로 <웃음>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아니 반대 반대 반대 반대? 어 그리고 앞으로 같이 그렇지 그렇지 장인이신가봐요. <웃음> <웃음> 앉아야지. 해봐 돌아. 돌아. 아이치 우리 어디 가나요? 이리와 왜 이리와 오세요 왜 이리와 아유 어떡해 하기 싫어. 응 누가 그래요? 이 빨리 빨려. 하이스 빨리 와. 루아 루아 루아 리빨와 루아 루아 야, <웃음> 아, 페퍼, 오늘 주사 맞는 날이라고. 아, 예방주사. 그거랑 귀한 번만 봐주세요. 그 어, 기다려. 기다려. 페퍼 기다려. 어, 어, 이거 가가어 이제 시고 브랜디 오이 잘하네 자 하이도 하이도 이보세요 언니 벌써 다 있어요. 아유. <웃음> 던져줘. 이가또 던져줘? 빨리 돌아! 돌아! 이걸 찢으면 10개가 되고요 이걸 또 찢으면 100개가 돼요 기다려 근데 그, 그거 페퍼로니인가? 그거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매콤하게 안녕하세요. 음. 씨응밥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대박이야. 랜니가 물 거야? <웃음> 절반 정도 와서 드디어 떨어뜨렸거든요. 냄새 맡겠다고. 랜니 원반 갖고 와. 원반 갖고 와. 가자 원반. 자. 옳지 챙겨. 무가행도 아니거든요. 무가행도 한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. 누가 배변봉투를 떨어뜨렸어요. 이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세거네요. 쭉쭉. 들고 오느라 고생했네요. 지금 세벽 주시거든요 아무도 없고 시원합니다 지금 아주 이거 꺼내야 될까요? 하이 앉아 앉으라고 <웃음> 고인물에 올챙이들 엄청 많았잖아요 물이 싹뺀 건지 오늘 낮에 더워서 증발한 건지 어떤 데 옮긴 것 같기도 하고 말라 버렸어. 좋은 게 없네 안녕. 핸드폰 안 잤어요. 이, 이. 이주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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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심풍해아풍아 들어갔다 올게요 아, <웃음> 프렌즈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다시 한번 해. 이게 뭐예요? 이명 비우 가스. 무슨 일본 말 아니지? 우리 비우 가스, 비우 가스 그면서 먹었어 돈가스 대신에. <웃음> 너 이거 미칠 걸 이따. 너 이거 소스까지 온 만들어서 해 먹어야 돼. 얼마? <웃음> 와. 오, 많이 부었어. 아니야, 많이 부은 게 맛있어, 진짜야. 맛있겠다. 음, 잘 자. 맛있지? 음, 음, 맛있어. 음, 진짜 맛있어. 어, 어 대박 맛있어. 너 어릴 때고 내가 많이 줬는데? 어, 그랬어. 그랬어, 그랬어. 어, 말랐어. 말랐어. 가자, 가자. <웃음> 이 시간에도 매미가 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살 날이 응원해 줘야지 그게 <웃음> 이해 못 해줘?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바쁜 사람이구나 <웃음> 누구야? 어떤 놈이야? 누가 너를 이렇게 자극했어? 아이고 이거 하 아, 오, 와, 와, 아 와, 졌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<웃음> 아주 그냥 칭찬해 드려야 돼 요즘에 어?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어, 있어 근데 어. 지금 한 이탈자가 한 200명 정도 생겼거든 아꽉 잡아야 되겠네 다시. <웃음> 솔직히 기대 이상인 아, 근데... 거야 두 번째 때도 2000개가 넘었어 아야 야, 2000개 됐나봐 근데 원래 처음에 2200개 달렸어 저, 잠깐만 손님이 너무 손꼈거든요 왜? 그 백단위로 아시는 거예요? <웃음> 어나다봐 <웃음> 그러면 그랬지. 선생님 좋아요 다러르시고 다니셔야죠 당연하지 다 어, 누르지 다 그럼요 아 맞아 엄마가 오늘 응. 아침에 갑자기 <웃음> 브랜디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이쁘대 그래서 응. 막아 나는 가다가 브랜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심쿵해 막 이래 <웃음> 근데 내가 그래서 엄마 너무 심쿵해 너무 옛날 말 아니야? 이랬어 아, 눌렸어 약간 그러니까, 그럼 요즘 말로는 라어봤는데전 알아 막 이래 짜릿 근데 딱팔 말이 없는 거야 <웃음> 없어 그런 다어 아직 그냥, 그래서, 아, 그냥 귀여워하지 아나 알아 뭐. 내 마음속에 처자 그 브랜디 처어장 하이 처어장 많이 젖주셨네요 아직도 젖어 있네 저 바지 어때요 이거? 지겨워요 아, 아, 아. 저 바지 이거밖에 없네요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 난닝구다서에서 샀답니다 저도 이거 하나 해 바지 난좀 반댄데 왜? 얼마나 고급스러운 취향이시라고 <웃음> 얼마나 대단한 바지 입으세요? <웃음> 미키마우스 이 바지 야 이거 그거잖아 일진들이 입었던 거제 일진이 못 돼가지고요 아, 이 돌핀 하죠. 팬츠 중에서 미시 긴 팬츠가 진짜 찾기 힘들다라고 만나기 힘든 아이예요 아 아이씨 <웃음> 우리 아이 진짜 만나기 힘들었어요 요어요 어, 어? 요 아이 요 아이는 그럼 베이지 야, 베이지색이네요 지금 요 아이 근데 죄송한데 말을 이렇게 덜덜덜 떨어요 아, <웃음> 경북인 줄 알았어요 아, 이거도 하나에 요 아이는 하나에 그럴까 오브제랄까? 저만해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? 저는 2만원 넘는 거는 사질 않아요 <웃음> 요즘 요즘 뭐어찌지짭티 네이버에 쳐볼래 뭐저 어떻게 칠 건데? 심쿵 요즘 나는 에휴, 안 나와 나오면 어쩔 티니안나와 <웃음> <요즘>. 나오겠냐? <웃음> 나오겠냐고 심지어... 아 웃기다 진짜 아우.